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쓴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제 이게 충돌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할래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할래를 받는다는 것이 할래는 모든 율법 중에 최고로 중요한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맨 먼저 하라고 하는게 뭐예요? 할래요. 어, 그, 이 할래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할래를 주고, 할래라는 할래를 시키는 율법을 주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 개명도 주고, 어, 그래서, 할래가다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는 뭐 안식일 개명도 없어 그렇죠 뭐 맨날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로 해방이 돼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쉬다 일곱째 날은 뭐라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 아,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축구도 보면 안 돼. 아시겠죠? 이제 그런, 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글자대로 뭐대로 글자대로 글자대로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 보면 그런데 이제 할례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했냐고 하면 어. 사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꼭 할래를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 할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경수술이야 그렇죠? 남자의 성기가 다 뭘로 덮여 있어? 피부로 덮여 있어. 덮여 있는 것을 당겨가지고 잘라요. 어, 자르면, 이제, 그 애기의 성기의 뭐가, 머리 부분, 어, 니, 이제, 노출이 돼요. 어, 그 과정에서 이제 피가 흐르고, 고통이 오고, 그렇죠. 어, 이제 그 할래는 안식이라도 해야 돼. 안식이라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지만, 어, 그 할래는 안식이라도 해야 그만큼, 어,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그 히틀러도 유대인을 골라낼 때 어떻게 해요? 예, 만춥어서. 그래서 할를 하면, 예, 돼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어. 이제 그만큼 유대인치고는 유대인 치고는 유대인 다할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야. 그래서 어 이제 그 할례는 그 할례는 아빠가 손으로 해 줘야 되는 할례야.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그것을 그 당시는 에 모세의 할례다. 그래서 모세의 할례.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누구의 할례가 나와?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 이 못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의 차이를 모르면, 이런 성경, 똑같은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이쪽 말하고, 여기 말하고, 저기 말하고, 맞아야 맞아. 안 맞아떨어져. 충돌이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제사를 지내는 거는 우상에게 하는것 같아 귀신에게 하는것 같아? 맞아요. 그말 맞자. 맞아. 맞지만은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할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런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다. 손으로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의 할례는 어디에 받는 할례라? 마음에, 예, 네. 그렇죠. 손으로 하지 한 아, 아, 아, 하지, 아니, 한 할래.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너의 마음과, 너 자손의 마음의, 뭐라, 마음의 할래를 베푸사.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손으로 몸의 할래를 하라고 한 사람.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 그 같은 모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자, 마음의 할례는 누가 베풀어? 하나님 영호와께서내 마음과 내 자손의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자 몸의 할례는 누가 해줘? 사람이 해줘요.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해주는 거야? 하나님 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시겠죠? 어? 몸의 할례 네. 그래서 몸의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하는 할례를 즉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우상숭배 같은 것을 모여.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징. 그것을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을 전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는 제사를 지났다.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조상들의 귀신이 이제 밥 먹으러 와.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제사를 지낸다면, 그건 뭐요? 귀신에게 제사 어떻게 하는 거지. 내 생각에 달렸다. 그러나, 엘리사가 나만을 볼 때, 이제, 나만은 그런 우상숭배 귀신 제사로부터, 왜? 신은 어디 밖에 없다, 이제? 이스라엘에만 신이 있다. 여호만 진짜 신이다. 라는 마음을 탁 가졌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왕이 제사를 지낸다고, 어떻게? 자기 몸도 구부려지는, 응? 그것은 엘리사가 뭐야? 그 너는 마음으로 귀신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니란 것은 내가 뭐요? 안다. 그래서 만약 나만이 왕을 왕이 절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 왕은 지금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아니, 몸이 불편해가지고, 누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 왕은 아무나 도와줄 수도 없어. 왕이 철저히 신뢰하는. 응. 그러나 왕은 이 남한 장군 밖에 신뢰할 사람이 없어. 그 옆에 누가 하다가 왕 죽여버리면 어떡해. 예. 네. 그래서 그것은 도와줘야 돼. 예. 네. 그거를 왕이 허리를 구부리는데 도와준다고 해서, 옛날에는 왕과 함께 나만도 그 리몬 신에게 어떻게 경배를 했지만, 이제는 경배하는 마음? 없어. 그냥 신하로서 왕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구부리는 거지, 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성령의 성령이 아시는 일이야, 아시겠죠? 자, 자, 네 마음과 네 자손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받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뭐에 할지니? 마음에 해라. 그러니까 몸에 받는 할례는 그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 받아야 돼? 마음에 할례를 받아.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하지. 할례는 마음에 할례이니 영에 있고 성령에 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법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아, 그래서, 아, 마음에 할래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겠다. 그래서 나에게 뭘 줬어요? 비듬을 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 마음 속에 확실하면,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제가 문상을 가야 된다. 아시겠죠? 문상을 가면, 근데, 그, 음, 이제, 문상을 갔는데, 그 상주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데, 이제, 나는 상주들이 예수를 믿는 취급을 하고, 거기 와서 절을 안 한다. 어. 그러면 내가 가서 절을 안해안 안 하고 그것만 놓고 목련만 하고 나와. 그런 상주들은 문상 오신 분들이 뭐를 하기를 바랄까? 절을 하길 바래. 그러면 저는요 절 해요. 하나님, 이상구뭐 하는 거야? 귀신 앞에서 절하는 거야? 그를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왔더니, 한 번은 그 상주들이 감동을 받았대. 아, 박사님은 그러니까 절을 한 거는 누구를 위로하는 뜻에서 한 거예요. 네, 상주를 위로하는 대지. 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박사님은 해주시는구나. 나는 기독교니까 절 안에 이런 이런 율법적 사고 방식에서 뭐예요? 자유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할래 안 하면 죽여요. 아시겠죠? 할래 안 하면 사람 취급 안 했어.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마음의 할래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할래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형식일 뿐이야. 할례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건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아시겠죠? 어. 오직 하나님의 계명 여기는 할례 받는 것은 모세 계명이에요. 자기는 무슨 계명을 지킬 뿐이라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면 뭐예요? 최고의, 겸, 최고의 법.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가장 완전한 법을 지킬 뿐이다. 그지 그래서 그 사람들, 슬픔에 빠져있는 상주들을 위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상구 박사가 그 앞에서 절을 한다는 것이 무슨 그 귀신한테 인사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 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유를 이것을 이제 영적 자유라고 그래요. 이런 자유를 확실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갈등해요. 음. 제사를 지내자니 하나님이 야단 칠것같고안 지내자니 식구들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식구들한테는 하나님 설명을 다해줄 수가 없고 그리고 또내 마음에서는 그 조상님들을 어떻게 해? 뭐 하는 마음으로 어서 오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 복 많이 내리십시오 그런 마음은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집에 이런 조상님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 뭐예요 추모 어, 그렇지 추모. 그래서, 아, 우리, 이, 분은차 살아 계셨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열영 씨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이열영 씨 일주기 될 때, 우리가 모여서, 뭐예요? 주모 하면 돼요. 어, 이열영 씨가 참, 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참, 그분 정말, 어, 좋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가신 분이다. 우리도 이여령씨의 그, 어, 범을 따라서, 살수 있도록 하자. 그게 뭐, 그게 귀신이고 나버고 그런 건 상관없어. 이제, 그런 이, 이, 이 고질적 그 사고방식, 예? 조사 진행은 안 된다, 이거.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돼. 그걸 고정관념이라 그래. 그걸 틀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는 할수 있지. 교회에서 가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해를 못해요. 에 네? 큰일 나요. 그래서 그왜 그러냐면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벌 준다. 라는 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제 그래서 그런 거를 율법주의라고 해요. 법이 있어야만 돼. 그래서 법을 안 지키는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 불안해. 왜? 법을 어겼으니, 그니까 러 문자적으로 보면 법 어긴 거야요안 어긴, 거야?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글자로만 따지면 법 어긴 거지. 그럼 벌을 받게 돼 있잖아. 율법을 어기면 그 반드시 벌이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 율법을, 아, 율법을 벗어난다는 말도 그렇고, 율법으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그런데 이제 그 말도,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어,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럼 율법 지키지 말란 말인가? 그러면 뭐, 율법 지키지 말란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거꾸로 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을 왜 그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오해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제가 꺼내는데 율법 없어도 된다는 말을, 나는 율법 같은 거는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또는 자, 율법으로는 죄를 죄 아,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 줄을 뭐요? 뭐를,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줘야만 사람들이, 아, 어, 어, 내가 하는 게 이게 죄였냐? 아니냐? 그러면 뭐를 덜쳐봐야 돼? 율법을 덜쳐봐야 될거 아니야. 그게 이 사회에서 항상 하는 일이야. 그렇죠? 뭐를 어, 하는데, 야, 이렇게 하면 이게 탈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막 그렇게 하고, 하고 싶어. 탈세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진짜 탈세하는 거냐, 아니냐는, 어떻게? 율법서를, 세법을 뒤져봐야 돼. 그리고, 아, 아 나중에 보니까 탈세야. 아이씨. 그 말은 뭐 탈세하고 싶은데, 탈세를 못하게 됐다, 이말 그게 이 세상의 신보다, 이 말이야. 이 세상 사람의 신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보는 그런 신보를 이제 뭐요?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양심에 걸리면 그렇죠. 양심의 소리 내 마음 속에 와계신 성령님께서 그거 탈세하는 거는 맞죠 그게 대한민국 세법에는 탈세가 아니라도 그거 너 탈세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요? 그래 탈세하면 안 되지. 그래서 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쫓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줘야 돼. 왜? 이 사람들은 항상 귀에만 있으면 뭐예요? 자기한테만 유익되게.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게 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이게 왜 죄야?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의 음성. 그래서 법에 저촉 안 될지라도, 뭐요.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십계명을 잘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쳐야 죄야. 어 어, 어, 어, 그, 뭐야 가늠하지 말라. 그럼 그거는, 다른 남의 남편이나 여자하고 자야 그 실제로 행동을 뭐요 해야만 그게 죄야. 행동하기 전에는 간음죄가 형성되어야 한대요. 네. 마음에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건음 안 했어. 네. 법에 저촉이 안 돼. 그게 모세의 율법이야. 예수의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마음에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벌써 죄다. 창원이 높아요, 안 높아요? 확실높다 네. 영적 차원이야, 마음적 차원. 그래서 몸에 할례 받았다고 폼 잡지 말고 인체는 마음에 좀 할례를 받아라그 말은 성령을 받아서 좀 거듭나 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율법 율법만 따지는 것, 글자 그대로 따지는 것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 참으로 뭐예요? 낮은 수준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라도 법에 저촉만 안되는 한 최고로 나쁜 일을 하자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얍삽하게 살지 말자. 이제는 뭐요? 내 양심의 소리를 듣자. 그렇게 되는 사람이 법, 율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 법조문만 가지고 따졌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 법법하고 따지는 모세법은 다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죄야. 응? 이 죄를 죄면 죽으잖아. 응? 그런 법으로부터 이제 뭐예요? 그거 해방하자.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지. 아무리 상대방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도, 마음에서만 죽이고 싶으면, 그게 법을 어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나게 미워하자. 그러면 신나게 내 유전자 다 꺼내가. 그래서 결국 누가 죽어? 내가 죽어. 그게 뭐냐, 뭐, 무슨 법이냐, 이 말이야. 그런 법은 이제 유치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법을 뭐라고 부르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뭘 모를 때, 이 말입니다. 뭘 몰랐을 때, 깨닫지 못하, 못했을 때, 어렸을 때, 이 세상 뭐라? 초등학문. 그 율법 차원은 유치원 차원이야. 어릴 때 차원이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 즉, 마음의 할례를 성령의 역사로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 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어떻게 써줘야 돼? 글로 써줘야 된대요. 그래서 읽어보고, 아, 이러면 안,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 이 렇게 하면 죄구나. 이렇게, 그, 래서 아, 율법책이 있다고, 다 보고, 아,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랬지만, 아래에 있어. 아, 율법에게 뭐 노릇했다? 정 노릇했더니, 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송냥하시고, 율법, 그래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어떻게 했어? 성령을 줘서, 마음의 할례를 시켰어. 이제는, 성령의 음성, 그것을 생명의 누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는 글자로 기록된 모세 그 글자로 기록된 율법을 의문의 율법이라 그래요. 문은 글자고 의는 뭐예요? 제, 제의 제사 할때그 그러니까 의문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이제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이제 모세 율법 차원 같은 초등 학문 차원이 아니라 누구 차원? 하나님 차원.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마음에 기록하여 주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의 할렐. 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거듭난 사람들은 모세 율법 책을 자꾸 열어보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볼 차원을 졸업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율법 없이 살겠다는 뜻이 아니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 사랑은 내가 보여줄 거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날 때, 그때 불완전했던 모세 율법은 뭐요? 완전하게 될 것이다. 아,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 암아 율법을 패하느뇨? 그럴 수 없는 이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우느니라. 저도,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거 많이 써먹었어요. 이 말을. 저도 이거를 오해하고 있었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말로 제가 오해를 했다, 이 말이야. 이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게 하러 왔다라는 말로 오해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깨닫고 보니까 무슨 말이야? 모세 율법은 불완전해서 왜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자꾸 짓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죄 짓기 싫은 사람들한테 율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뭐 살인할 마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나보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줬을 때, 이 백성들은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 노예 근성이 들어가지고, 서로 뭐요? 못 잡아먹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케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제 쉽게 이해되었어. 그 모세 율법 점목점목 따지는 초등 학문을 고등 학문으로 사랑이라는 율법으로 완성시켰다 이제 그건 확실히 이해가 되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완전케 한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 이 말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도. 이때까지 있었던 모세 율법은 어? 예를 들어 몸에 받으라는 할래는 확실하게 이해되지 못했다 이 말이야. 즉 아직도 굳게 세워지지 못했다 이 말이야. 뭘 보면 와 율법이 완전케 되면 저거구나.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야. 와, 율법이 더 굳게 세워지면 저게 뭐구나.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같은 말이야. 즉, 굳게 세운다는 말은 아직도 굳게 세워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십자가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대로 뭐예요? 자기도 옛날에 초등학문 아주 유치한 아, 아, 완전하지도 못한 그 율법을 붙들고 자기는 이거를 내가 잘 지키니까 이거를 잘 지키면 이제 구원을 뭐요 받는다. 음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야 과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곧그 예수님이 뭐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이. 그렇죠? 그렇게 되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제사로부터 내 마음이 자유로워졌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했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 진짜. 아, 딱 제사 지내기 싫었어 지그지그 됐는데 말이야. 오늘 박사님 말도 보니까, 제사 그따위 안 지켜 대네?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보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의 양심에, 그게, 내가 제사를 낸적 지내면, 제사 지내러 오시는 친척들은, 아직도 뭐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래서 제사는 이제 안 지내겠습니다. 저, 에, 저 우리 에, 그 뭐, 뭐냐? 에? 에, 작은 집에서 제사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사 음식 하는 것도 저는 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얌체가 다 있어 그렇죠. 그게 율법주의요 얌체 짓입니다. 아시겠죠? 그러지는 말아 성령의 음성을 들어. 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은 다 뭐예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음성을 따라가라, 즉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가 문상가서 앞에 아, 절을, 박사님이 절을 했는데, 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 이제 뭐, 이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안식일 교인들은 돼지고기, 그러면, 이제, 펄쩍 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돼지고기가 입으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하는 그 행동을 가지고 벌쩍 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어떤 우리, 예, 그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의사야. 어, 이제 같은 동기생인데. 아,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어, 저한테 좀 이제 상담을 부탁해서 갔더니 저는 안식교인되기 전부터 돼지고기는 못 먹어. 그 이상하게 돼지고기 는 냄새가 안 좋고 먹었다 하면 막 속이 부글거리고 그래서 안 먹어 먹어 못 먹으면 안 돼. 그데 이제 저는 그때 선교 열이 불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기회라도 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자 부부간에 갈등이 심하면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그건 안 통해요. 그거는 통했을지라도 일시적이고 결국 무너져. 한쪽이 누구를 받아들이면 돼. 예수님을 받아들면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쪽을, 어떻게,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쪽에서는, 받아들인 쪽을 보고, 어떻게, 감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와, 우리 마누라가 이상해졌어?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 듣게 되는 거야. 남편 보고, 니네 마누라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너는 계속 이래 공격을 하고 괴롭혀도 되겠냐? 이제 양심에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새끼 왜 마노라를 자꾸 괴롭혀 죽고 싶어? 벌 받고 싶어? 이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이말이에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온대니까 이제 탁 이제 반찬을 맛있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가탁가 보니까 이제 저거고 닭털리라고 그러죠 닭털리 이거 최상품 돼지고기래. 그래서 닭털리를 위해서 오늘 뭐요? 특별히 사가지고 맛있게 요리가 되는데 참 맛있게 된것 같아.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제 태도가 결정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이 율법적인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게? 저는 이런 거못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 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맞지. 법적으로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대적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법은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와큰일났네 그래서 그 돼지고기를 막대. 아, 뭐 그러니까 아, 더 먹을 왜 그거밖에 안 먹네.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끝나고 제가 이제 다 하나님 얘기를 해주면서 남편을 이래 이렇게, 이렇게 대하면 될 거라고. 그래서 다. 어데 아, 막. 그 말을 너무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 그러면 아 닥터리 우리 부부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는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또그 하나님을 나는 따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시면 남편이 마음의 변화가 있을 거다. 우와, 그거 끝나고요. 제가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배가 아파서.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설사를 와락 하고, 예. 네, 한 이틀 동안 꼼짝못 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 쯤 먹어주는 그런 율법은 어떻게 사랑보다는 낮은 차원이다. 아시겠죠? 그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모시다 끝이야. 율법이 참뭐 복잡하지 뭐 뭐하지 말아 하지 말아 하지 말아. 딱, 끝에 가면 누가 나와? 예수님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병 만지지 말라는 문둥병자도 뭐예요? 만져요. 예수님 율법을 어겼어. 아니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했어. 아시겠죠?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 안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건 철저히 조건적 신앙에 불과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뭐가 됐다 율법의 율법의 끝이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이 다 끝나는 곳에 딱 보면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율법은 모세로 부터 왔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끝은 뭐요? 은혜, 사랑이야. 은혜와 진리는 예수와 함께 오셨다.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룬 사람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여러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그런 법 이제 필요하냐 안 하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 한그그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법들이 뭐요 다 들은 거야 사랑을 해. 네. 그래서 율법은 다, 율법에 그렇죠. 그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다 사랑. 근데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랑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 일법이 어긋난다고요! 어, 그러니까, 어, 돼지고기 안 먹어야지! 그 제가 옛날에, 그, 안식교회 기 초청받으면서, 이제 그런 설교를, 간증을 해. 그러면, 어떤 평신도들은, 아 그렇구나. 감동을 받고, 노털 장로님들은 박사님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야죠. 그 이분들은 사랑이란 거 모르고 깐깐한 뭐예요? 법조문만 들어 있어 여기. 아니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야.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게? 아리스인들, 그런, 그런 꼰대였다, 이 말이야. 꼰대의 뜻이 뭐예요? 늙어서 감성이 없는 인간 꼰대라고 하죠 감성이 풍부해. 사랑이 풍부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돼지고기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제 그런 걸로부터 이제 자유하고, 이제 나에게는 뭐가 율법이냐? 아, 누구누구가 아,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했지? 기도 안했다는 거 보면 뭐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요? 사랑이 부족. 그게 죄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죄라는 것은 사랑 없는 것이 죄다. 내가 사랑이 있다면 내 유전자는 그 사랑으로 켜질 텐데. 사랑으로,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유전자가 켜진다고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박사라는 놈이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게 누구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상구야, 너 사랑 타령 많이 하대. 별로 사랑이 없는 것 같지 않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해?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사랑 좀 부어 주세요. 그래. 내가 부어 줘도니 별로 안 받대. 더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래서 하나님하고 아, 아직도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하고 뭐예요? 이런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더러운 심보을 대로 살겠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율법들이 아무리 중요한 율법이지만은 사랑이라는 율법보다는 다 뭐요? 낮은 법이다. 그런데 사랑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아아 아. 아, 아. 이제 제사 이제 탁 때려쳐버려야 되거든 <웃음> 속이 안 하다.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았다. 이런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안 지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래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그 고차원적인 영적 우리가 끝끝내 이해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죠